만약 임진은 만약은 명나라 것이죠 연호입니다 명나라 친종 연호인데 만약 임진은 해요 만약 임진 연해 그 말이죠 때나 저이 어 진감 선사가 등엄경 수석을 쓸 때도, 만약, 만약이 굉장히 오랜 정치를 했죠. 만약, 임진연에 묘봉이라는 묘봉 등상이니, 묘봉은 전이림이고 복등이라고 밑에 보면 복등이 나옵니다. 복등이란 말이 복복자, 올등자.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라요. 이 등엄경에 보면 은 복등이 여러 번 나오죠. 예를 들면 요 유권 같은 데나 권마닥 보면 은 명나라 경도 서호사문 교광진감이 수려다하고 포주 만고사문 묘봉 복등이 교정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 복등이라는 선님이라요 복등은 이름이고, 묘봉은 전 이름도 되고, 호도 되고, 감산대사와 동시대 인물인데, 감산대사하고 이 묘봉, 복등 스님하고 다그 당시에 명나라 불교를 주름잡던 큰고승이라요 그래서 만불전을 만불동이라고 해 가지고 그 복등 스님이. 에, 그런 기교도 잘, 해요. 이 부처님 만부를 조성하고 그 동부를 파가지고 석곽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이분이 명나라 그 산음왕이나 또는 명나라 종, 종친들이나 왕가의 것이 이제 큰 기여를 한게 있어요. 왕가의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소원 성취시켜 가지고 그 나라의 명나라 그 조정에서 이분에게 절을 지어주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라요 복등이라는 스님이 이능암경 정맥소도 복등 스님 때문에 발간을 하게 되었어요 묘봉 복등 상인이 스님을 상인이라고 하지요 유마경의 피상인자는 다녀수대라는 말이 나오죠. 훌륭한 스님들을 상인이라고. 피상인자는 다녀수대라 거기에서 상인이란 말이 비롯된 거죠. 유마경에. 그러니까 상인이라는 말이 대사처럼 상당히 그 높이 쓰는 말이라요. 저 상인은 더불어 수대하기가 어렵다. 유마경에. 이 말은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가르치는 말이죠. 문수보살 보고 부처님이 가서 유마거사의 경에 대형에 대해서 문병을 해라고 하니까 처음에 문수보살이 제가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사양하면서 저 상인은 윤마거사 를 지금 가르치는 말로 되어 있죠 윤마거사 저상인이냐말로 같이 그 사람과 더불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도가 높고 아주 참 변제가 뛰어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같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죠요 그럴 때 여러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던 그 사실이 있는데, 거기서는 에 상이란 말이 나오죠. 상당으로부터 와서 붙을 자자, 상당이라고 하는 건 지명입니다. 그 위에 적혀 있지요. 상당이라고 하는 항상 중국 산서성, 산서성 기영도 남부 그 지방인데 그 땅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고원지대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 같이 이웃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당이라고 말했다는 거 상당한 지명입니다. 상당도 한나라 때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때 여러 가지 그어 거기에 소속된 것이 조금씩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상당도 한 군대가 아니고 여러 군대라는 그 지명사전에 보면은 여러 곳으로 나옵니다. 여기 인자 상당은 바로 산사생이요. 상당으로부터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풍월 잘 치죠. 땅이 아무리 높기로 손니 하늘과 갔다오 해서 장당이라고 한 것은 중국 사람들 풍월 잘 치는 거예요. 이태백 시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군불견, 강아지수, 강아지수 천상래야. 중국에 항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지금도 항하여, 그건 황토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보니까, 어, 수천리, 뭐, 수백리 되는, 수천리 되는 강물이 흙탕물로 계속 흘러요. 그중국의사대 문명 가운데 항하 유적에서 중국 문화가 처음 치발된 거죠. 그 항하 물이, 그대는 항하의 물이 천상에, 천상에서 오는 것을 보지 못했던가. 항하의 물이 분류 도해하여 손살같이 흘러서 바다에 한번 도달하면 다시 오지 못한다. 청살리 백개수야 수위감을, 수위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하는 그 시가 바로 저기에서 비롯된 거지. 이태백 시에서. 또 인도의 근가라고 하는 간지스 강 근가라고 가죠. 근가도 한자로는 이렇게 항하라고 요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항하 이게 바로 근가라는 지금 가보면은 큰 강이 있지. 이것도 근가라는 말도 어, 강가라고 지금 인도 사람들은 강가라고 가대 그 강을 큰강 가보니까 그래서. 모욕도 하고, 그 강가에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해가지고, 화장, 화장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인도 사람들 참그 심리 상태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곤란치요. 이것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강가라는, 근가라는 그 말이, 천당내라는 뜻이에요. 높은 히말라야 산, 그 높은 산을 히말라야 그 산을 이제 높은 천당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가지고 그 물이 천당에서 왔다는 거죠. <웃음> 그와 같이 여기도 상당이라는 그 지명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이라고 했죠. 복등 상인이 복등 스님이 상당으로부터 와가지고 나에게 고한 하여 말하듯 나는자 준책이 자기 자기한테 말하기를 등이 복등이 교광을 만나니 교광이라는 스님아니요? 교광 진감 스님 휴난 진감이요 이름은 어, 진감 선사고 우리나라도 진감 선사 있, 있죠 짱개사의그 진감 국사 그저 최고운 선생, 어, 거기에 이제 사산 비명 가운데 진감선사 비명도 들어있죠. 경도 사람이라, 북경 사람이라, 조세의 제자원이 되었더니, 조세란 말은 일찍 쫓자요. 그러니까 초년에, 이른 해에, 이른 나이에 제자원이라는, 제자원이 되었다. 제자원이란 말은 학생 생원이라는 뜻이죠. 학생생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박사 과정을 밟는 그러한 어, 대학원 같은 데서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원이라고 해요. 제자원. 제자원은 요즘에 대학원생 또는 대학생 하는 그런 학생, 생원이라고도 쓰죠. 김생원, 옛날은 김생원, 장생원, 뭐도 이생원 그랬죠. 유생이라고 하는 그생 자나 같아요. 유생, 선비생 자요. 그런데 여, 여기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낮은 것만 아니에요. 뱃을 보단 사람은 다 학생이라고 가죠. 지방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뭐, 그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제자원이라서 옛날 한나라 때, 이 승상 공손우이, 한무제 때, 산사에 이런 것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원이라는 이말 자체는 학생 생원이라는 뜻인데 승상. 한 문제 때 성상 공손홍이 성이 공손이고 이름이 홍이라요. 공손홍이 공손까지가 성이죠. 성이 박사하여 박사 만들기를 청하여치 제자원하다. 제자원을 두었다. 그러니까 영국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학자가 입광이라는 말이 있죠. 말을 더 쓰지요. 그래 가지고 학자가 더욱 많아졌다. 제자원이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한서 누림전에 보면은, 한무제가 오경 박사를 세워가지고 개 제자원이라는 말도 나와요. 아, 아까 공소농 바로 그때요. 한무제라는 우리나라 한사군 설치했다는 그 한무제, 한무제가 이 오경 박사하여 사서 오경에 대한 그것을 잘 능통한. 오경 박사를 세워서 시 제자원이라 제자원을 두었다. 이건 한서 유림전에 한나라 역사를 기록한 한서영 역사책이라요. 유림전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위에 말이나 같은 말이죠. 어젠 말하면 박사학위 어, 연구 과정에 있는 그런 어, 공부하는 그런 대학원생이나 되겠지. 교수 정도 이제 되려고 하는 제자원이 되었더니 인열 등엄유하고 인하여 능엄경을 열람하여 깨달음이 있고 그러니까 진감선사가 교광스님이 능엄경을 보고 깨닫고 수종석전기 하가야 드디어 석을 따라서 석이라는 불교입니다. 불교에 이제 들어가서 입문해서 그 학을 불교 불학을 불교 교학을 전공하여 우상당 이십여 제, 상당 그고을에 상당 그 땅에 유숙한 지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한 이십여 제를, 그러니까 상당이라는 그 땅에서, 그 지방에서 이십 20, 스물 칩자죠. 이십여 년을 제자는 해제자요 2 0여년 동안, 20, 20여해 동안을 거의 이제 상당히 있으면서 등엄 주회를 개정하여 옛날 등엄 주회가 여러분들이 등엄 주회를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 치정하여 성경을 발명호대 등엄어 자성본정 자성본정은 아까 성경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성경을 발명하되 그 정절함을 다하거나 아주 정미롭게 굉장히 아주 참 어, 핍절하게 어, 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미롭게 잘하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절차 탕마하듯이 진지하게 잘 능험주를 잘 냈다는 말이죠. 그 정절함을 다하거나, 그럴 수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등엄경그주해를 정미롭게 하고, 아주, 어, 핍절하게, 정절하게 잘했단 말이죠. 커널토요. 복등이 견지야 지금 복등이, 지금 복등이라는 스님이 이 준책이라는 산어망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복등이 그것을 봄에 불승흠복하여 흠복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걸 보니까 굉장히 감탄했다면 부러워할 흠자요 선자죠. 선망의 대상이라고. 선복, 선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복이라는 것은 관복한 것. 마음에 침복을 해서 그 복등 스님이 이 진감선사의 등엄경 주석을 보고 굉장히 잘했다고 감탄했다 이거죠. 감탄함을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신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이나여 초청하여 포에 온제가 날이 안 됐다. 포란 말은 포주요. 포주 골 위에 포주라고 나왔죠. 포주자는 북주 옛날 중국 북주에서는 거부에 그 나왔죠. 포주 거울을 두었는데,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때는 하중부로 만들었고, 만들자. 명나라 때는 또 포주로 만들었는데, 그 포주 거울은 어디에 해당되는 지명이냐 하면 중국 산사성에 속하는데, 지금 산사성 영재현이 바로 포주단 말이에요. 포주를 뚫려가지고 포라고만 했죠. 포주에 온 지가 그러니까 초청을 했단 말은 진감선사를 초청해서 포주골로 오시도록 이렇게 불러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불일이라는 것은 날이 안 됐다는 것은 바로 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로 불러드렸다는 말이죠. 불일성지란 말이 나오죠. 치경이나 뱅자에. 경시령지 하시니 불일성지라. 다, 한문은 추처가 다 있어요. 어서부터 비롯된 그, 어 유래가 있는데, 불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치경에 나오죠. 경시령지 하시니 불일성지라.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뱅자에도 그말났죠 불일. 시경에서 문왕의 사실이요. 문왕이 이제 동물원 같은 것을 마, 만들었는데 동물을 만들 때 문왕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공원은 여러 백성들이 다 가서 즐기고 놀고 할수 있는 40리 주위로 40리, 70리나 되는 그런 넓은 공원을 만들었어요. 동물원 같은 거. 그런데 문왕이라는 주문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민심을 얻어서 성군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서 요즘에 노총 뭐 파업같이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도리어 좋아해서 백성들이 다 모여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자진해서 그걸 경시령지라 경실라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걸 경영을 해서 이제 공원을 동물원을 마,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동시에 모여 들었던지 하루 만에 다그 만들어 봤단 말이야 불일성지라서 하루도 못 가서 하루도 못 가서 그걸 만들었다 해서 불일성지란 말이 나와요. 그와 같이 여기서 이제 불일성지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말인데. 불일를 성기는 빼버리고 그냥 불일이라고 하면서는 빨리 불러들였다는 말이죠. 이미 이르러서는 더불어 말하며 매우 캐하봐요 그러니까 진감스님이 상당 그 어디요? 상당 포주 포주에 도달해서는 포주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은 복둥스님이 있었으니까 자기 있는 절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죠. 더불어 말을 하여 지기가 상합해서 서로가 뜻이 개합해서 조석으로 영예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가르침을 듣고 들을 영자 진감선사의 등엄경에 대한 그 가르침을 듣고 말이죠 그릇됨을 짓고 미함을 제거하여 치칠척작 그릇들 주자 옛날에 능엄경에 대한 잘못 본그 그릇된 견해를 다 지쳐버리고 자, 잘 몰랐던 미한 것을 재할 견자 견미 헷갈린 그 소견을 전부 다 제거해서 드디어 스승으로 섬겼단 말이죠 드디어 숫자 복등 스님이 진감 스님을 선생님 같이 보시고 스승으로 섬겼으며 복승신도 대단한 스님인데 진감스님은 능엄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신복을 했죠. 반했어반했어및 능엄신주를 읽어보니 진감선사가 해놓은 정맥소지요. 정맥수가 친주라요. 새로 줄을 내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혼이 우합 비견이야 비견은 자기 소견이죠. 복등이 자기 소견을 가르켜서 비견이라고 말릴 이 자가 있기 때문에 토를 안 달하는데 토를 발려면 우합 비견 이호 토를 타세요. 더욱 비견에 합하고 비견은 복등스님의 자기 더려운 소견, 자기를 낮추어서 비견이라고 했죠. 자기 소견에 합치가 되고 부합이 되고 이 제의가 진석하고 온갖 의심이 다 풀리고 수견이 극해라. 옛날 수견이 수견이라는 숙세 의그 인연, 인연 관계가 능히 잘 합함이라 합할 해. 과하랬자 그러니까 과학, 전생에도 아마 인연이 서로가 있었던지 도반으로. 그래서 그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숙연이 옛날, 옛날 숙자요. 일찍 숙자. 옛날 인연이 능이 서로가 능할 극자. 능이 합함이라. 능이 과함이라. 과합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직충, 직풍, 노봉배 하야 창중 간지에 곧 묘봉의 무리를 어... 풍이라고 하는 것은 알릴 풍자, 알려주어서. 묘봉이라고 하는 것은 절 이름이니까 그 묘봉사에 사는 스님들을 묘봉대라고 하지요. 묘봉사에 복등스님이 거기에 주지기 때문에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을 동원해가지고 대중을 일으켜서 이걸 발간을 하며 등음 그 정맥소를 발간하며 불세의 공준이라 하며 해가 난지 아니 하듯 그러니까 한 해가 다못 되어서 1 년도 못 된데 그 준공을 했다 말이지 준공이 아니라 공준 아니오 공이 마쳤다 마칠 준자. 그러니까 등음경 정맥소 발간을 성공리에서 일년도 못 돼가지고 성공리에 그걸 효과를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사촉 여서 언을 사가 나에게 서문 지키를 부탁하거나 이 사는 복등수님이죠. 복등스님이 준책, 자, 기에게이 능험경 정맥소 그 서문을 지어달라고. 그게 복등 스님의 부탁을 받고 이 산어망 준책이가 지금 서문을 짓은 겁니다. 부탁을 하건을 나는서 칠순 병수로 나란 말은 자기 서문 짓는 준책 스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건된 나이가 벌써 칠순이란 말, 칠십이란 말이죠. 70이 돼가지고 병든 늙은이로서, 늙은이 숫자, 지연이 혼용하니, 지연 알고 보는 것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말이지, 직연이 혼용이라 어둡고 용렬하니, 갈감찬노나야 어찌 감이 참남이, 외람되게 말을 함부로 해서, 취구 성도리요 많은 성인의 도에 허물을 취하리요, 많은 감히 그렇게 할수 없다 말이요등엄경그 서문을 쓴다는 것은 감히 참 못할 일이다 말이죠. 성도라고 해서 부처님의 도를 성도라고 하죠. 부처님의 거룩한 도에 때가 묻게는 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렇지만은 사가 자꾸 나, 나에게, 어, 부탁하기를 찾을 색자, 사는 복등사가 서문을 자꾸 지달라고 부탁하기를 말지 아니하거나 사색지 불이어는 색이랑 자꾸 졸라대는 거죠. 자꾸 서문 좀질 달라고 졸라대기를 그치지 아니하거라. 그칠 있자 이에 연강하여 억지로 힘을 써 가지고 구사하여 어~ 연강 구사 소위설하 가노라. 말할 바할바 바 말을 연강 억지로. 면강하고 구사를 한번 해본다. 이제 이제 서문어 본론입니다. 이제 이분도 서문을 잘 쟀어요. 저, 저, 진감선사 서문처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문어 본론이 나옵니다. 아까는 서론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서문, 그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서문을 쓰는 거요.